2라운드 킥복싱 대 유도, 유도 대 킥복싱 도복을 입으면 유도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! <놀린> 아. 오와 15초 만에 쉰다 3라운드 며칠 내가 못하겠는데 허벅지를 계속 때려놓고 3라운드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오. <웃음>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 이벤트 대결 종목 바꿔서 대결하기 이제 유도해야 되니까 팁 하나만 가르쳐줄게요 복싱처럼 펀치를 내려면 살짝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잖아. 네, 네. 근데 킥을 차려고 이게 들려 있어가지고 아, 네.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잡 되게 좋게 서 있는 거야. 아, 그러니까. 그래가지고, 어,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어 어김없이 킥이 나와가지고 아. 들어갈 수가 없어. 음, 가르쳐 주는 거야. 아. 이따가 뒤지니까. 아. 아 얘가 그래도 동생이고 게스트인데 이거 받고 빅기절해가지고 하면 이 사업시만 해야 되니까 많이 힘을 뺐죠 거기서 어... 본매치였으면 저한테 이제 죽었는데 제가 많이 봐줬죠 아니 이게 그 우리도 하면서 늘고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늘잖아요 김주성이 업어치기를 했던 것처럼 저같은 경우에는 킥복싱 선수긴 하지만 그라운드 기술도 좀 했었어요 조금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.. 자신있거든요 자! 여러분! 3라운드 이벤트 매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매치 조준호가 조팝이 가장 좋아하는 상대 뚜드려 패는 바로 그 매치 킥복싱 조준호 대 유도. 권민 오케이. 자! 여러분 지금 준비니다 3라운드 스타트! 잠깐만. 어 상관없어요. 라라 저는 저 형이 할줄 몰랐거든요. 그런 거를. 2라운드 때처럼 제가 넘어갔을 때 보다 저는 그게 제일 당황성러워서 그게 제일 당황스럽웠어요 킥이 킥 그냥 로우킥을 차면 쟤는 전문가니까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변칙적인 건태경킥이니까제 브라질리안 태경킥 김성현 <웃음> 선수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브라질리안 <웃음> <웃음> 완전 정맞죠? 완전 속았잖아. 민망해도 <웃음> 되시는 거예요? 속았잖아. 아, 뭐 완전 이택 그러니까, 아, 속았잖아. 아, 이 택견, 자 택견들 여러분, 무조건 뭐 택견에서 배운 바로 득이. 자 택견들 여러분, 무조건 뭐 택견에서 배운 바로 득이. 어제 아무 거야 타이밍 타이밍. 자 던지는 것까지 포함된다 복싱 아, 슛복싱 아 그런거 아. 있어 나는 복싱인데자 여러분 복싱대 유독 권민석 갑니 온다 온다 빨리 <웃음> 도포인트도포인트 <목소리> 얼마 남어요5 <목소리> 이제 진짜 안받게자자 옹궁 피스볼무지랭 아, 불 터졌다 아. 아 킥복싱네 유도유도네 킥복싱 해봤는데 어 재밌었어요 네늘 그래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<웃음> 저 뚜덕 펴고 가가지고 늘 재밌어요 <웃음> 재밌어요 해가지 아.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좀 놀랬어요 3라운드가 저 준호형 타격 아예 못할 줄 알았거든요 좀 준호형의 새로운 모습을 봤죠 요번에 킥복싱이 팔꿈치랑 무릎때면 들어가기가 제일 힘들고 로우킥 같은 경우에 데미지도 쌓이는데 안 맞아도 그만 맞아도 그만 견제식으로 때리는데 그것만 맞아도 이 데미지가 쌓여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되니까 로우킥의 진짜 무서움을 체감했다 오늘 내 브라질리어 택경킥 어땠어요? 어 그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? 솔직히 진짜 속았죠? 어, 속았어요. 아 속았어요 거의 되게 속았어요 내가 많이 좋아하는 동생이어가지고 힘을 빼서 지금 아. 살아있지 아이 실전이었으면 내가 바로 턱 돌려가지고 아. 저기 루비콩만 건너는 거거든? 아. 진짜 너는 내를 알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자 아. 아. 여러분 다음에 찾아올 매치는 복싱 앤 태권도 대 킥복싱 자 태권도랑 복싱이랑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근데 만만치 않은 상대죠 아. 이제 사실상 이제 좀 근접전은 강할수 있겠지만은 조금 떨어져서는 이제 고개 때리질 때릴 거리를 안 주죠. 어, 때릴 거리를. 어, 태권도는 태권도는 가까이 붙는데요. 어. 하지만 저는 두개다할줄 알죠. 가까이서도 멀리서도. 그, 다 자신 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또 말해주세요. 아... 날릴게 날릴게 재미없으면 날릴게. 태권도 복싱 잘 봤는데 이 조밥 시레기들하라고 시작하세요. 태권도 복싱 잘 봤는데. <웃음> <웃음> 그, 나가야 되는데 족밥이 이게? 삐기해서 나가. 족밥 시끄래기들아 <웃음> 족밥 시끄래기들아그 <웃음> 다음 어? 그 다음 니네는 허벅지 다 터지, 터질 준비해 니네는 허벅지 다 터질 준비해 태권도 복싱 <웃음> 족밥 시끄래기들아 <웃음> 니네는 허벅지 다 터질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킥복싱 대 유도 유도 대 킥복싱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대결 오늘도 성사시켰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결로 원하는 매치로 저희 싸움의 벽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벽 이번 대결도 역시 대